뭐 아빠, 응. 오늘 뭐야 백신 맞고 한 거야? 코로나? 어. 원래 근데 모더나 맞기로 하지 않았어? 어, 오늘 근데... 원래 아빠는 모더나가 예약이 돼 있었어. 근데 가니까 모더나가 없다더라고. 그래서 화이자로 뀌었어 아, 뭐 이게... 화이자로 맞게 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 화이자 백신을 맞았어. 아. 뭐 어땠어? 아파? 어마프지도 뭐 않고 뭐독감보다더 빨리 부트 끝나던데? 아 그래 뭐 아무렇지도 않아. 아무렇지도 않아. 이거는 화이자도 2차 접종 맞아야 되는 거잖아. 어 화이자는 2차 접종을 20일 만에 맞아야 된대. 그래서 어... 8월 20일 2차 접종 예약이돼 있어. 백신 맞으면은 사람들이 막 고열 나는 사람도 있고 뭐좀 두통이나 이런 거 아픈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지금 한2 시간 지났나 3 시간 지났나? 네 시에 맞았으니까 다3 시간 지났지. 근데 아직 멀쩡해? 어? 아무렇지도 않아? 아무렇지도 않아. 아빠. 응? 어제 접종했잖아. 어. 뭐 오늘 좀 어때? 어, 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는 괜찮았는데, 어. 뭐, 낮쯤 되니까, 이게, 이게, 여기, 여기가 어제부터 이렇게 단단하고 아팠거든요, 이게, 이좀 부위가. 근데 음. 낮좀 되니까, 이제, 머리가 띵하니 열이 좀금 있는 것 같아. 머리가 띵하다고? 머리가 띵해. 미열이 있어? 네, 어, 미열이 있어. 아, 뭐, 다른데 아픈 데는 없고. 다른 데는 없고. 그 머리만 그래 타이레놀 먹었어? 그래서 먹을 거야? 밥먹좀점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어 아, 알겠어 알겠어 아빠 이제 2일차지? 응. 느낌이 좀 어때? 어제는 좀 별로 안 좋지 않았었어? 어제는 안 좋았는데 어. 오늘 아침에 자꾸 일어나니까 어. 이제 전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머리도 띠한 게 없어지고 어. 열도 없어지고 어깨는 아직 조금 뻐근한데그아 아직까지? 거의 다나어차 아.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정상 생활 똑같이 어, 그냥 가능하네. 미열도 없고. 어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유 아무 고생했어.